못 꺼냈어? 뭐? 새로운 복을 꺼냈어? 냄새나 죽겠으니까 치워 주인새끼야 <웃음> <웃음> 내가 그걸 어디 뒀더라 보이 미로 들어왔어? 아, 떡 무슨 일이야? 떡 아, 어. 무슨 일이야? 이 거기 있어? 어떻게? 컴퓨터와 아, 기 있는 공직고 싶어. 어떻게 어 하지? 사격 도 좀? 아니 부탁해 애교 부도안지었 너가 혼자 알아서 해봐. 엄마 도움 없이 혼자 해봐. <목소리> 아, 아 근데. <목소리> 못 되게 천벌을 받을 또또 주인 해? 놈. 아. 나또 어떻게? 나또 어떻게? 나또어 나쁜 새끼. 저기 있어. 아, 엄마 손이 안다. 다들 엄마 손이 안 뻗는 걸? 진짜 나쁜 새끼. <웃음> 엄마도 손이 안 뻗는 걸 다들. 뭐 어떡하지? 건 누가 와서 이것좀 꺼내보게. 안 된다. 지어떡 자, 이 스스로 하자. 우리를쩝 스스로 이걸로 해를 해결하려는... 어, 우리 파트에 아주... 응? 빵빵... 못 보냈어? 우와 자기가 갖고는 자기가 갖고는 막 들어가 버렸어. 어떡해야야는 오! 뭐지? 뭐죠? <웃음> <웃음> 젊어 <웃음> <웃음> 잘했어 n t look at it. I don't look at it. I think 아, m a hundred hundred. Don't y o 또 어디 갔어? 빠져야 <웃음> 자꾸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서 갖고 노는 이유가 뭐야? 너 일부러 관심받고 싶어서 여기 자꾸 넣었다 빼는 거지? 또딱 걸렸어. 너이놈 식이? 너 일부러 내가 넣었다 빼놓은 거지? 아주 그냥 일부러 여기서 갖고 노는데 자꾸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 주작이네주작이 주장러. <웃음> 여러분 주작하는, 주작하는 유튜버가 여기 있어요.